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보험증권의 기재나 암사망 보험금을 보장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암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소 13280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지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선 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 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받은 다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작성 교부된 보험증권에는 암사망보험금, 암진단비가 보장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2호 중의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암사망보험금, 암진단비를 보장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사망보험금, 암진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 Thank mm -hmm. you.